Tell me where you come from, I have no intention Don't need to think your promise, t r e s no shame, it makes no sense Tell me where you come from, I have no intention Don't need to think your promise, t r e s no shame, it makes no sense 잠시 o 내 h e r s h i 그냥 이것저것 묻지마 이게 좋은 걸나 어떡해 뭐가좀더비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내 느낌대로 해 Do everything that I want 그게 바로 오늘이야 Let's make love Tonight let's make it groove y yeah. Oh no yeah 이런 나도 어물쩡하다가 끝날지 몰라 Tonight let's make it groove y yeah.